안녕하세요. 별난카페입니다 어, 오늘은 로또 1040회 월요일 방송, 내수 어, 네 중한개 이상 필출입니다. 어, 지난주에 요게 한 개가 오류가 나서, 그래서 어, 이번 이 차에는 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먼저 공지사항이 있어요. 어, 이 별난 카페가 현재까지 어, 조사된 약수들이 좀 있거든요. 그 약수들을 방송해드릴까요라는 질문이에요. 음, 그 원하시는 분은 댓글로 어, 달아주시면 어, 그 희망하시는 분이 얼마나 되는지 어, 이 별난 카페가 판단을 해서 어, 그 희망하시는 분 많으면 어, 오늘 밤. 오늘 밤 월요일 밤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어, 약수들은 그냥 숫자만 그 수만 알려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건 자세하게 어, 설명을 해 드려야 그걸 유용하게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래서 어, 시간이 좀 길어질 수 있어요 어, 10분에서 한 20분 정도 어, 또는 뭐한 30분까지도 길어질 수 있습니다 어,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려야 되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보시고서 그거를 각자 어, 이 별랑카페는 약수로 보고 있는 수들인데 어, 또 각자 나름대로 제외수로 판단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이 별랑카페가 약수라, 약수라고 올려드린 것이 각자 조사한 자료야, 자료와 중복이 되면 뭐 제외수로 사용하시든 그건 각자 어,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어, 어, 댓글을, 댓글을 보고 어, 얼마나 원하시는지 에, 판단하겠습니다. 어, 1040회 유튜브 방송은 요 어, 지난주 토요일날 복귀 방송을 했죠. 어, 그리고 오늘은 네수중한개 이상 필출입니다. 한개 이상이라서 뭐 많이 나온 거 아니고 네 수가 다 나온 거 아니고요 한 개에서 두개 정도 이상 하시면 될 겁니다.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 이 별랑카페 자료를 어, 어, 잘 유용하게 쓰시려면 어, 토요일날 방송한 복귀방송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별랑카페에 대한 자료에 대한 믿음이 가야 믿음이 우선이죠. 믿음이 가야 어, 누가 어, 다른 분이 어, 그 수를 제외수라고 해도 어, 함부로 이렇게 버리지 않는데 <웃음> 어, 이 별난 카페가 올려드린 어, 필출 그룹을 어, 어느 분이 어, 그 대상수를 제외수라고 그러면 덜렁 버려버리잖아요. 그건 이 별난 카페 자료에 대한 어, 신뢰가 아직 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복귀 방송을 보시고 어, 이 별난 카페의 자료가 얼마나 적중률이 높은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어, 네이스 중에서 찾아보세요 했는데요 어, 한 수씩 나타났다 사라질 겁니다. 뭐 참고하셔서 어, 잘, 잘 유용하게. 드렸어요. 어, 이번 회차에는 꼭 나올 거라고, 이 별난 카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수, 수들이니까요. 어, 여기에서 한 개에서 두개 정도, 어, 골라, 찾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근데, 어,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어, 우연의 일치인데요. 어, 위에 그 방금 보여드린 네 수가, 어, 7연멸 중인 특정 주기 자료에 모두 들어있어요. 어, 현재 치연멸 중인데요. 어, 그 대상수가 이렇습니다. 여게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참 어, 신기한 경우에요. 어,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여기서 뽑은 게 아니에요. 이수에서 이 뽑은 게 아니고, 어, 저거는 별도의 자료인데 어, 이게 치연멸 중인 어, 주기 자료입니다. 어,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번의 차이는 어저네수스 중에서 꼭 나올 나올 징조인가 이런 생각이 예감이 듭니다. 그래서 음, 그거 참고하시고요 물론 어, 또 전멸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어, 통계자료는 지난 복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 통계자료는 어, 오류 나도 어, 이렇게 크게 오류 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어, 아주 근접을 합니다. 그래서 1, 2주 내에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경험에 의해서 어, 확인된 겁니다. 그래서 어, 이번 이차에 잘 찾아보시고요. 어, 월요일날 첫 출발이 이번 주 어, 좋기를 바랍니다. 어, 그래서 어, 모두 대박이 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그 어, 우리 그 필출 삼수 크롭 어, 여기에 들어가시려고 해도 어, 그 들가는 방법을 잘 이해를 못하셔서 그래서 여기를 아못 들어가고 계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댓글로 달아주셨는데 그래서 어 자세하게 설명을 오늘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핸드폰으로 필출 3스 크롭 들어가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핸드폰에서 어 그... 일단 키면은 핸드폰에서 저희 어 우리 유튜브 방송을 지금 보실 때 화면이 이러한 화면이 떠 있잖아요. 이렇게요. 이렇게 떠 있는데 어, 여기에서 핸드폰에서 여기를 클릭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 요거 V자로 요거 꺾인 요 기호를 클릭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어, 여기를 클릭하시면 어, 이렇게 화면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펼쳐지죠.가. 펼쳐져서 어, 여기를 클릭하셨을 때이 꺾인 꺾은 표이 V자 표시를 어, 클릭하시면 이렇게 펼쳐지잖아요. 펼쳐지면 여기에서 어, 그 여기를 클릭하시면 되는 거예요. 핸드폰에서 여기 필출 삼수 크럽 바로 가기 여기 영어 영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시면 어, 필출 삼수 크럽으로 바로 들어가지는 겁니다. 어, 화면에 에, 써져 있는 그그 그 글씨를 클릭하시는 게 아니고 어, 핸드폰에 화면 아래에 어, 그 영문으로 쓰인 거 필출 삼스클럽 바로가기 어, 그 주소가 쓰여져 있잖아요 영문으로요 그래서 그 주소를 클릭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 필출 삼스클럽에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어, 핸드폰으로 보셨을 때 그렇습니다 어, 컴퓨터에서는 뭐 바로 화면 밑에 바로 나타나죠 컴퓨터에서는요 근데 핸드폰에서는 여기가 이 부분이 이렇게 접혀져 있어요 왼쪽처럼 이렇게 접혀져 있기 때문에 그걸 펼치면 이게 화면이 보입니다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어, 앞에서 공지사항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그 바쁘셔서 자료 조사를 못 하시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어, 이별난카페가 어, 현재까지 조사된 약수들을 어, 그 희망하시는 분이 많으면 어, 올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망하시는 분이 적으면 뭐그 올릴 필요가 없죠 음, 그 괜히 시간만, 그, 저도 그, 방송하려면, 또 방송 자료 준비하려면, 시간이 꽤 걸립니다. 어, 이 10분짜리 하나 만, 아, 10분이 아니 7분, 뭐, 5분짜리 이런 거 하나 만드는 데도 어, 자료를 쭉, 어, 그, 만들어 가려면, 시간이 꽤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 희망하신 분이 많지 않으면, 어, 그건 올리지 않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